월급을 받는 거에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내 잠재력만으로 스스로 돈을 얼마나 벌수 있을까 이게 가늠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리스엠 작가 이종서입니다 아, 얼마 전에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이제 글을 써달라고 한 거예요 음, 월 천만 원 이상 보는 1인 지식 창업가의 어, 삶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달라는 그 출판사의 의중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해 가지고 이제 원고를 다 쓰고 이제 아,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내년 한봄 음, 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부자의 기준이 다 있어요. 누군가는 뭐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수백억 자산가가 될 거야. 어, 이런 기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는 그냥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어, 버는 어, 이 정도의 소득을 올리면 나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 어, 이런 기준도 있겠죠. 돈만 따지면 사실 누군가한테는 500만 원 벌어도 부자예요. 천만 원을 벌면 부자고 아니야. 그걸로는 어, 성에 차지 않아. 더 많이 벌어야 나도 부자겠지. 자이 돈만 가지고 생각하는 이 부자의 기준은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있는 때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내 월급의 5배 이상은 벌어야 직장 밖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어, 생각을 한 거죠. 최소한 자기가 월 천만원을 벌겠다 이 목표를 가졌다면 이것이 자신만의 어떤 기준으로 친다면 바꿔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일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자신이 원하는 그 목표를 내가 성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연봉은 정해져 있어요. 나는 지급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내가 일하는 시간을 10시간 일하는 거를 20시간 30시간으로 내가 늘린다고 해서 연봉이 늘어나진 않죠 30시간으로 늘릴 수도 없고요 그럼 이 구조를 내가 지급 받는 게 아니라 버는 구조로 바꿀 때 가능성은 올라가겠죠 직장인일 때는 나한테 할당된 업무를 처리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월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선 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무언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되죠. 자 이게 서비스가 됐든 자기 지식 상품이 됐든간에 내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이 컨텐츠에 객단가도 매겨야 될 것이고 한 달에 내가 몇 개를 출시하고 몇 개를 내보일 거고 그걸로 수익을 얻을 것인가 명확한 구조가 있어야 그게 뾰족한 목표와 계획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나는 그냥 부자가 될 거야. 자, 이거는 그냥 목표죠. 자, 이거에 맞는 실행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 다닐 때 내가 월 천만 원 이상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놔야 될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직장인일 때는 내가 결국엔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시간뿐이에요. 시간을 계속 판매하면서 내 노동력을 담보로 일대일로 월급과 시간을 치환하고 있죠. 수백억대 부자가 되려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시간에서 자유롭고 내가 원할 때 어딘가로 떠날 수 있고, 좀 소중한 사람들과 원할 때 원하는 시간을 내가 꾸릴 수 있는 거,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부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가 정한 어떤 규칙이나 어, 질서에 맞는 우수한 노동자가 돼서 살아가는 거를 은연 중에 이 압박을 받습니다. 어떤 자본가나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고정관념에 이제 속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창시절이나 어떤 조직에서 그런 걸 배우질 않아요 아, 나만의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걸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내가 독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가나 사회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들이 구축한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우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스템을 갖추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회사 운영 외에도 두 번째로 시작한 게이 교육이에요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제가 했던 경험을 그대로 나누고 있는 거죠 책을 쓸수 있게끔 작가가 될수 있게끔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고 그 사람이 변화하고 결과를 낼수록 자, 그 사람 자체도 저의 인연이 되고 스스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만의 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공부를 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저한테도 좋은 것이고 상대방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어떤 업을 꾸리고자 한다면 나 스스로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잘 된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결과를 내고 좋은 상황으로 나아간다면 서로 상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자산가도 자기가 쌓은 어떤 부나 어떤 자산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얻었다 행운에 의해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노고에 대한 어떤 대가로 생각을 해요 일부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굉장히 적대시합니다 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어떤 검은 돈을 모아온 사람들을 그들한테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어떤 목표를 이룬 사람의 그 과정은 고된 과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만 놓고 나서 굉장한 부러움이 아니라 굉장한 시기 질투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고 어떤 부자가 됐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질시하고 질타 그리고 질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에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자신은 어떤 쪽을 따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자첫 번째는 돈은 목적 자체가 되면 안 된다. 돈 자체가 그냥 목적이 아니라 우연히 내가 노력을 하면 얻는 그냥 부산물일 뿐이다. 돈을 쫓으면 안 된다. 자두 번째는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싶은지 명확한 수치가 내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된다. 이걸 목표로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그대로 돈이 따라온다. 근데 사실 내가 원하는 것 자체도 찾기도 힘들어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일단은 부자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하겠다 하면 일단은 명확한 목표 수치가 있어야 돼요 맨날 비슷한 월급이 들어오다 보면 내가 세상 밖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수 있을지 내 스스로의 잠재력에 대해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저도 직장인일 때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생활 월급 5배 이상을 벌자 그때는 아무 수단도 없었어요 근데 일단 목표를 세웠어요 아월 천만원 2천만원 벌려면 내가 세상에 내놓을게 얼마가 돼야 되고 이게 몇 개가 출시가 돼야 되고 내가 무엇을 오늘 해야 될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임계점을 한번 넘어 보니까 또 일이 재밌어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또 즐기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처럼 수익도 또 따라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좋아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수치의 수익을 내는 구조 자체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떤 수치나 목표에 맞는 일을 따로 구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구조를 바꿀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 것인가? 목표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함께 공부할 분들은 상단에 온라인 카페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길 바랄게요.